안녕하세요 <웃음> 오리바이 컨셉이네요 자,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수고하십니다. 자, 손 인사해주세요, 손 인사. 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, 오른쪽. 자,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. 자,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, 하트? 자 꽃받침도 부탁드려요 꽃받침 자 우리 이번 포인트 한무좀 보여주세요 포인트 한무 동작만 자 우리 은행장 미모 몰아주기 할까요 은행장 미모 몰아주기 대단하다 네 감사합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